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여기 있는 모라미의, 나이, 모라미의 네온 라인 만년필인데요 이 네온 라인 만년필 같은 아, 라인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대본을 제대로 작성을 못했어요 제가 요 근래 조금 목이 좀안 좋아가지고 계속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그냥 어 쉬고 쉬고 쉬고 쉬고 하다가 조금 급하게 지는 영상입니다 네 라인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한정판 만년필로서 네세 가지 색깔이 총나왔고요세 가지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각각의 색깔의 색상의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못 찾아가지고 제가 지금 상, 모,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대본을 제대로 작성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 그래도 다른 어 다른 꼭 들어가야 될 설명은 다 넣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색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약간 어그 파인애플 같은 색깔이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약간 한 국기 같은 색깔이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클리어 색깔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서 다른 다른 부가 설명은 다른 부가 설명은 다 똑같은 거니까 일단은 다른 색깔은다치워두고요 일단 제일 설명하기 쉽고 그리고 제일 모습이 제일 잘 보이는 일단 요거 요어 클리어 색깔을 만년필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인 나인 네,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일단 촉 같은 경우에는 복사에 독일의 복사에 어 초를 사용하였고요. 나중에 그 잉크 필터 필터란다 잉크 그러니까 피드 같은 경우에도 복사를 사용했 사용하였, 복사를 사용했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년필 자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편이에요.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단순 단순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긴 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몇 가지 이게 어,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여기 은 색깔, 은 색깔, 에 이런, 이런 식으로 은 색깔, 은 색깔 포인트를 잡아준 것이 눈에 띄입니다. 근데 클리어도 그렇고 다른 마니비도 그렇고 다 이제 다 이제 색깔 자체로 색깔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다 똑같이 보시다시피 다 똑같이 안쪽이 다 보이는 이제 대문으로 되어 있고요. 대문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클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클립은 굉장히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근데 클립 자체가 클립을 잡아주는 여기 잡아준 쪽 자체가 약간 얇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펼치다 놓다 펼치다 놓다 하다가 부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클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클립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모나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여기에 모나미라고 적혀있는 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모나이라고 뭔가 적혀있는 부분은 없고요 어그 외에 딱히 적혀있는 져 부분이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고요 뭐 여기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어 여기에 그 <웃음>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컨버터 부분에도 모남이라고 적혀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안쪽에 필기감이나 이제 안쪽에 어느 정도 기, 기능이 되는지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촉 같은 경우에는 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 굉장히 예쁘게 잘 깎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복사라 그런지 예쁘게 잘 깎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클립 여기 캡 부분을 보면 캡 부분에 따로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공간이 있는 게 보이시죠? 요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안 들어가게 보존을 하여서 어 요거를 밀착 밀착 클립 형식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밀착 어쨌든 요 부분에 공기가 안 들어가서 잉크 잉크가, 잉크가 잉크가 마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피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색깔, 다른 색깔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 피드 부분이랑, 여기, 어 그촉 부분이 다 보이는 대문 형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밑에 이 부분을 다 보이도록 대문 형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피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끌미끌해요. 미끌미끌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여기 필기, 필기하게 될 경우에는, 미끌미끌하게 자연스럽게 잘 이제 써집니다 사각사각 거리는 것도 어느 정도 있고요 가끔가다 한 번씩 가끔가다 한 번씩 이제 그 여기 제 댓글에 한번 남겨주, 남겨주셨는데 여기 지금 엄청나게 헛발질이 심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같은 경우에 뽑기운이 좀 잘못 걸리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세자도 전부 다 딱히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불만은 없었고 어, 헛발질도 딱히 심하지 않았고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여기 뒷부분에 원래 깎여있는 부분이, 여기 원래 5대5로 5대 정확하게 깎여있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5대5로 정확하게 깎여있어가지고, 딱히 크게 다른 불만은 없었습니다. 여기 피드 부분도 딱히 뭔가 크게 빗돌어지거나 하지도 않았고, 물론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조금, 어, 저보다는 조금 더잘 아시겠지만, 어, 제 일반적인 이제 일반인 기준에서 제가 봤을 때이 만년필은 굉장히 준수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한정판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나왔다고 친다면 시중에 그냥 판매가 되었다면 어, 그냥 어, 이제 비기너용으로, 비기너용으로 굉장히 많이 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한정판이기 때문에 한정판이기 때문에 이제 어 구하, 구하기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가 힘들어지지만 지금은 비기너 분들에게 싸게 좋게 구입할 수 있는 만년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외 이제 필압에 따라서 필압에 따라서 이제 굵기가 변하는 건 조금 힘든 편이에요. 조금 딱딱한 딱딱해가지고 필압에 따라서 조금 굵기 변화는 조금 힘든 편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 딱히 크게 불만 없는 편입니다. 물론 만년필 자체에 이제 뽑기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만이 있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같은 경우는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뽑기 운 제가 뽑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근데 만약에 어 전체적으로 이제 만약에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 이제 만년필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뽑기 운이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볼수 있다고 볼수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단 뭐그 어 점에 대해서는 유의하시고 구입하시는 것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뽑기 운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 역시 유념해 주시고요. 아, 물론 뽑기를 잘 뽑히신다면 굉장히 준수한 만년필이 생각이 되고요. 어, 뭐그 외에는 이제 딱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뭐 컨버터 같은 경우, 아 컨버터에 대해 말씀 안 되었다.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셜 구급으로서 어 만약 이 만년필을 사용하다가 이제 이 만년필 망가지고 나서 컨버터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시면 다른 다른 이제 유니버셜 컨버터를 쓰는 모든 만년필 이제 끼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그 외에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없고요 이제 여기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